세상의 모서리 구부정하게 그 커버린 골칫거리 아싸이다. 걸음걸이 옷차림, 이어폰 넘어 플레이리스트, 음악까지 다 마이너. 넌 모르지, 떨군 고개 위 환한 빛 조명이 어딜 비추는지 느려두죠. 말야 You are so l e b r i y s o u are l y You are so l e b r i y 지쳐버린 표정 마치 전원을 꺼놓은 듯이 심장 소린 척화에 가진 반짝거림 상상력 아이덴티릭까지 모조리 다요넌 모르지 아직 못답힌널 위해 쓰여진 다이어진 발자리그 서투른 걸음이 새겨놓은 somewhere s e